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.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무엇 드릴까요?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.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개 필요할까요? 두 개가 필요해요.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, 샌드위치 두개 주세요. 어서 오렴.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개 필요할까요? 네 개가 필요해요. 햄, 토마토,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, 샌드위치 3개 주세요. 샌드위치 3개에는 식빵이 몇개 필요할까요? 6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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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몇개 필요할까요? 두 개가 필요해요.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, 샌드위치 두개 주세요. 어서 오렴! 두 개에는 식빵이 몇개 필요할까요? 네 개가 필요해요. 햄, 토마토,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, 샌드위치 세개 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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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책 빨간 사자